1997년 9월 1일천1 9 9 7칠 9월 1일천1 9 9 7칠 9월 1일 1997년 9월 1일마인크래프트 뭐야 뭐야 참 이상한 거는왜 마인크래프트 버전은 성쪽이있까 마인크래프트 2 버전로 으 업데이트를 해도 많이 추가하면 좋는 쏠마 마인크래프트 이저 버전은 발결 버저 업데이트를 안하는 까그러니까 불용가 먹어야겠다 불용가 사주